모세요 여러분들 소환이 넓다의 소환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를 돼서 반가워요 오늘은 사과 시키즈를 해볼거예요 저희가 왜 이걸 끝냈냐면요 이건 똑같이 꾸미기에요 딸기 친구랑도 같이 놀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사과 시키즈를 살펴볼까요? 여기는 사과 모양인가?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옆에는 애플북이나고젖혀왔어요 뒤에는 헉? 이 친구가 여기에 사는 주인인가봐요 어우 귀여워 이제 문 열어볼까요? 똑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과집이에요 들어오세요 사과집을 꾸며볼까요? 여기있어 너부터 입어. 네. 와, 이쁘다. 고물단, 참문부터. 여기 뜯 것들 다은가요 여기 g 보시면요 여기 사과 여기도사 Yogi Saga, Yogito Saga. Saga, Yogi t o b 시계도 여기 사과모양이요 이번에 TV 해놓을까? 토토야 안녕 어그래음 냉장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? 묻든 것들 다 사과요 예 요거 사과들 잘라놓은 거 이건 사과 음무소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자 자 밑에는 신는 곳을 만들어볼까요? 욕조 사과를 반으로 자른 욕조네요 버품 수건 비너 테이블 같이 넣으면 은 이제 딸기가울 시간이 됐어요. 누구세요? 사과야 나왔어. 오늘 내가 맛있는 거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먹자. 그래 위로 올라가서 먹자. 우와 집 누구 꾸며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몄니 우와 딸기잼 가지고 왔구나. 그다음 빵까지. 우와 나도 맛있는 걸 줄게. 맛있는 음료수야. 고마워. 다 먹었다. 이제 정리하자. 우리 TV 볼래? 꺼다. 그래. 토토 너무 재밌지 않아? 어, 그러게 말이야. <웃음> 이제 씻으러 갈래? 꺼다. 그래. 옷은 여기다가 두자 이제 씻자. 범장범장 내가 버프 그거 가지고 올게. 재운다자 고마워 어때? 와 예쁘다 그럼 이번엔 내가 너옷 입어볼게 어? 예쁘네 바꿔 입어도 오늘 진짜 재밌는 하루였어 다음에 우리집 꼭 놀러와 응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